먼저, 이쪽은 전원 버튼입니다. 이렇게 전원이 켜지면 현재 온도 값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이제 히터, 히터를 동작하는 버튼이고, 이 히터가 오프가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이 온도가 내려가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는 킨 상태입니다. 이게 150도에서 이제 자동으로 온오프가 되는 그런 구조이고, 안쪽 구조를 보자면, 안쪽에는 이렇게 패킹을 할수 있는 롤러가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제작한 히터이고, 이 롤러 부분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이 끝, 끝에 끝 쪽에 세 번째 롤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롤러에서는 히터, 히터봉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1차적으로 밀폐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깥 히터에서 한번더 밀폐 기능을 동작시켜주고 이두 번째 히터, 이거는 저희가 직접 개발한 밀폐 전용 롤러입니다 이 롤러에서는 가운데 부분을 깎아서 생리대가 원활히 투입이 될수 있게끔 제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이제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가 반대편에 반사가 안 되는 경우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센서가 이렇게 막히면 동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고, 생리대는이 가운데 투입이 돼서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구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리대를 투입해 보겠습니다. 흥리대를 투입하 안쪽으로 들어가서 포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리대를 연속적으로 투입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아래쪽으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고 있니다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자면 이쪽에 서랍을 열어서 이런 식으로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최종 결과물은 이렇게 밀폐가 되어서 뜯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버리기 편리하고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